원주 103.1, 춘천 105.1, 강릉 106.1, 태백 99.3, 평창 88.3, 속초 101.3, G1프레시 FM, HLCG. G1프레시 FM. G1 FM. G1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.